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송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저번 시간에 뭐였죠? 저번 시간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AMD 그래픽 카드의 역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어, 2008년부터 현재 출시 제품 총 12년에 제품을 정리를 해왔고요 엔비디아에 비해서 2년치 더 많이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만큼 이제 딱딱 맞아떨어지게 제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텀이 너무 짧거나 좀긴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12년치 가져와야 엔비디아 10년치랑 개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2년치 더 챙겨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표 같은 경우에는 중고거래 시에 성능 참조 지표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 시에 어느 정도 성능이 증가하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패스마크 기준이기 때문에 실사용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대략적인아마 이만큼 AMD 그래픽카드들이 성능 증가를 해왔구나 아, 라고 지표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표에 대한 부가 설명 여기까지 하고 한번 표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 R700 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는 Radeon HD 4000 시리즈부터 봅시다 2008년도 중순에 출시가 됐어요. 4870하고 4 8 0이 동시 출시가 됐었는데 이거 내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4850을 제가 열심히 알바해서 새 거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처음 출시될 때 38만 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비쌌어요. 그 4870은 도저히 살 엄두를 못 냈는 게 이게 거의 50만 원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건는 사람 엄두를 못 냈고 4830 나오는 거 보고 친구 보고 사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 당시 음 경쟁사는 200시리즈를 판매하고 있을 텐데 200시리즈하고 4000시리즈하고 비교하면 4000시리즈가 좀더 가성비가 좋다 어? 4000시리즈 게임 돌릴 때 충분히 괜찮다는 평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엔비디아의 200시리즈가 이480 나왔을 때 가격 하락이 한번 있었어요 거기다 또 추가 하락까지 했었어요 왜 추가 하락을 했냐면 4850이 처음 나올 때 199달러 정도로 나왔을 텐데 이게 거의 절반 가격으로 한번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물쯤에 19만원에 파는 걸본 적이 있어요 제가 37만, 3 8만 주고 샀었는데 그래서 경쟁사를 이제 조금 긴장을 타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 충분히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2 0 0시즈를 크게 비싸지 않게 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머니가 조금 가벼운 학생분들은 아마 4770을 썼을 거고요 4 7 7 0을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부터는 이제 성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사실 화면 표시기지 게임하긴좀 어려웠거든요 이4770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늦게 나왔는데 거의 1년의 텀을 두, 두고 나온 대신 4 0나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 덕분에 오버클럭 포텐셜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4770 사서 오버클럭 좀 당기면은 4850을 팀킬한다고 4770 진짜 가성비 좋다는 얘기를 듣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4000 시리즈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5000 시리즈 한번 보도록 하죠 5000 시리즈부터는 4870이 어, 괜찮은 제품이었다고 랬는데그 말이 무색할 만큼 성능이 확 뛰었습니다 사이프레스라고 불리던 그이 GPU는 성능적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뻥튀어야 되었어요 4870하고 비교했을 때 5850도 마찬가지예요 성능적으로 480과 비교했을 때 거의 두배 뻥튀가 돼서, 야, 진짜 신, 신세계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품이 확 좋아졌습니다. 이 5000CG 처음 나올 때는 제법 잘 팔렸어요. 경쟁사한테 뭐 전혀 밀릴 게 없던 정도의 시기라서 진짜 잘 팔렸고요. 다만, 초기가 하이 조금 세긴 했습니다. 5850하고 5870이. 그래서, 좀 비싼 값에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끝물에 뭐 란틱 5870 3펜버전으로 판매되고 통큰 사파이어 5850으로 판매가 되면서 여러분이 좀 저렴한 가격에 건졌을 까요 근데 그때는 이미 경쟁사에는 400시즈가 나오던 말그대로 끝물 시절이라서 음4 6 0과 비교했을 때 580이 막 월등히 좋다 이게 <웃음> 어렵고 전성비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말그대로 가성비로 사서 쓰신 분들좀 있었을겁니다 하이테네 막 출시됐을때는 각광받던 제품 정도 생각하고 5000시리즈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어, 5000시리즈가 4000시리즈에 비해서 두배가 가까이 성능이 뻥튀기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또 HD 6000시리즈는 안그래요 특히 6000시리즈는 6870이랑 6850이 먼저 나왔고 69시리즈는 늦게 나왔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GTX 4 0 0시즈팔대거든요 GTX 460이 워낙 인기에 팔리고 있으니까 이제 AMD 측에서는 이 생각이 드는거죠 우리 성능이 높은 뭐9 0 0시즈 일찍 내놓기보다 빨리 8 0 0시즈를 먼저 내놓고 미들레인지급 아니면 뭐 퍼포먼스, 퍼포먼스급이라 퍼포먼스 하기도 하죠 이걸 먼저 내놓고 460의 점유율을 먼저 어느정도, 어느정도 먹어오자 어그 생각을 하고 6850하고 6870을 먼저 내놨던겁니다 일찌감치 이 나, 나온 가격이 대충 기억나는데 6 8 7 0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만원 돈 했던 것 같고요 40만원 조금 안 했던가 6850 같은 경우는 내가 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24만원인가 처음에 나왔을 까요2 3만원 4만원? 그쯤에 나왔습니다 근데 6850 사고 진짜 후,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냐면 은 제가 통큰 5850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통큰 5850하고 6850하고 비교하니까 아니 성능이 별 차이가 없어 아 참고로 턴크 5850은 6,000시즌 나오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000시즌도 6 0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산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게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고 6870도 마찬가지였어요 5870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뒤로 쳐졌습니다 이게 이게 두개 처음 나올 때는 좀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께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니고 이제 900시즌 내놓는다 그러면서 막상 6950, 6970이 나오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욕을 좀덜 먹었죠. 경쟁사 GTX 470하고 480하고 직접적인 경쟁이 될 정도의 성능은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480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50은 특이하게 일부 제품이 SP가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끊겼는게 아니고 비활성화인 제품들이 있었어요. 일부가 물론 대부분은 이미, 커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덮어 씌우더라도, SP가 복구가 되진 않았지만, SP는 이제 스트림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코어 숫자가 복구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GPU 클럭과 비디오 메모리 클럭이 같이 올라감으로써, 6950 성능이 거의 6970에 근접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ATI 상표를 제거하고, AMD라는 걸 붙여서 나올 때에요. 어쨌든 이 6000시리즈는 인기리에 팔리지는 않았지만 공격적인 가격 책정으로 이 6800시리즈 나름 어느정도 팔렸던 기억이 있던 제품 중에 하나네요 마찬가지로 6770은 어느정도 오버포텐셜이 사서 이거 싼값에 사서 이게 아마 100달러쯤 하던 제품일텐데 100달러 조금 넘었던가? 100달러 조금 안했던가? 하여튼 요거 사서 10몇만원이잖아요 오버클럭에서 게이밍 즐기는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당장 뭐, 6770 샀다 해더라도, 전 세대 오버 좀만 하면은, 5770 정도는 충분히 제끼는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끝까지는 이제 게임 한다고 사신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라인업은 여전히 화면 표시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잘 팔리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AMD 그래픽카드 어제 한거다 샀던 것 같네요. <웃음> 자, 그대부터 이제 7000 시리즈입니다. 7000 시리즈부터는 아까 6970하고는 진짜 큰 차이가 날 정도 성능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 나올 때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은 거의 6 70% 성능이 좋았어요. 6970보다. 아, 참고로 6990은 일부러 뺐어요. 듀얼 GPU라서. 점수만으로 이제 성능을 보기 좀 어려운 제품이라서. 일부러 뺐는데. 일단 그 7970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와 이거 점수도 잘 나오고 성능도 좋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해피 경쟁 상대가 뭐였냐면은 GTX 600 시리즈입니다 GTX 600 시리즈는 아시들피 전성비도 정말 좋았고 게이밍 성능이 진짜 잘 나올 때였어요 필요 없는 부분을 어느정도 잘라내고 게이밍 성능에 집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전성비에서 너무 크게 밀린 밀리고 가격적으로도 어, 7970이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GTX 6000 시리즈한테 크게 밀리던 시기였어요. 게다가 초창기에는 드라이버가 최적화가 안 돼서 그런지 뭐 벤치 점수에 비해서 게임 성능이 안 나온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690도 마찬가지였고요. 어, 7970ST는 나중에 나온 제품이고 7870은 7800과 함께 은근히 사신 분도 좀 있었어요. 7870은 그래도 좀 비쌌는데 7850은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내놨거든요 저거 제가 기가바이트 제품 샀던 기억이 있는데 24만원? 3만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는 좀 팔렸고 요위의 제품은 별로 안 팔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출시되고 약한 반년 좀더 지난 시점에서 이거 7970 같은 경우는 1기가 버전 바이오스가 <웃음> 배포가 됩니다 예, 클럭이 1기가까지 올라갔었어요 1000클럭이죠 그래서 초창기 7970하고 이게 7970 나오고 한 2년 뒤에 시점하고 대충 성능 차이가 게임 성능 차이가 5-60% 가까이 똑같은 제품인데 벌어질 정도로 드라이버 버프를 많이 받았던 세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안 팔렸지만 오히려 후기에 가성비 제품으로 중고 제품 찾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780은 꾸준히 싼 가격에 힘입어서 팔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경쟁사 대비해서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어쨌든 6000 시리즈보다 확실하게 성능 증가가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드라이버 문제는 뭐 이때도 있었고, 5000 시리즈도 있었고, <웃음> 드라이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늘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AMD는. 자 그럼 7000 시리즈 다음에 나왔던 200 시리즈를 보도록 하죠 이7000 시리즈 끝 무렵부터 채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13년도부터 채굴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7000 시리즈 7850이나 아니면은 여기 290, 280요 시리즈가 아마 유저들은 많이 사지 않았지만 채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사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능과 별개로 정말 많이 팔렸어요. 저만 해도 290을 20개인가 가까이 샀었어요. 최고란다고. 290X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냥 290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AMD가 주가도 조금 뛰기도 했고, 뭐, 제품 잘 만들고 못 만들고 떠나서, 어느 정도, 그, 몸을 추시리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왜얘기했냐면은 CPU쪽에는 불도저로 똥을 과하게 쌌던 시기거든요 앞에 <웃음> 이, 이 년도는 아니지만 <웃음> 여튼 CPU는 계속 적절하다가 요 그래픽카드는 그래도 어느정도 팔아먹어가지고 그래도 회사를 유지하는데 도움은됐을까요 하와이라고 불리고 타이티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 칩셋들인데 어 저번 7000시리즈에서 그냥 리네이밍 수준으로 끝난 제품들도 좀 있고요 성능 증가폭은 90 시리즈 보면 확실히 꽤나 증가를 했지만 전성비가 진짜 안 좋았어요. 말 그대로 스트림 프로세서 SP를 때려봐가지고 성능을 올린 거라서 음... 그 성능 격차도 크다고 보기 좀 어려웠고 이거 7970 나중에 1가 버전 나오고난 뒤라 이 290에 비교하면 2 9 0이 분명히 높긴 하지만 어인기리 팔리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팩트입니다. 별로 인기리안 팔렸어요. 다만 270X하고 그냥 270은 가성비로 여러분이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파이어 제품, 인기리에 팔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좀 싸게 나왔으니까. 이200 시리즈. 자, 그럼 넘어갈게요. 사실, 경쟁사하고 이때는 못 비빌 때예요최고 아니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는 게 이제, 퓨리 시리즈인데, 이 퓨리 시리즈는, 아마 사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생산 자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도 솔직히 안 샀거든요 이 퓨리시즈부터 흡음이 적용됐던가요? 기회, 솔직히 이것도 기획이 감감할 정도로 제가 이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 <웃음> 이래 많은 제품 나왔는데 이 중에서 팔아 먹어본 거에 380X밖에 없는 것 같아 380X만 한두 개 팔아먹고 나노나 퓨리나 퓨리X는 하나도 못 팔아 먹어봤어요 애초에 가격대가 싸게 나오지도 않았고 이게 흡음이 때문에 생산 원가가 비싸서 처음 나올 때부터 좀 비쌌을 거예요 야, 그런 거 치고 또 성능이 뭐 경쟁사 대비 게임 성능 잘나온다카 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으니까 처음에 설레발 진짜 쳤거든요 야, 경쟁사 그냥 막그 씹어먹을 정도로 설레발 치다가 막상 출시되고 하니까 경쟁사가 다음 세대 제품 보니 이거 뭐 이거 비교도 안될 것 같거든 근데 이거 얼마 안 팔렸어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네 팔아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여튼, 어쨌든, 이때도 아직 채굴 하신 분도 좀 있어가지고, 390이나 380은 채굴 하신 분들 좀 사가긴 사갔을 거예요. 채굴은 늘 AMD가 엔비디아보다 잘 됐거든요. 이때 또 텀도 엄청 길어요. 보통, 음, 1년하고 1년 6개월 안에 신제품이 나오는 텀인데, 얘네가 거의 2년 가까이 돼서야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텀도 엄청 길어가지고, 사실 이때만 해도 a md가 어느 정도 그래픽카드 개발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텀이 길었었습니다 여튼 인기 없었죠 그리고 이제 명목을 유지해,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말아먹었어 피리 시즈 피리 시즈 말아먹고 하는데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400 시즈를 내놓습니다 이400 시즈는 신제품을 내놨다기보다 구제품 다 다듬어서 내놓은 수준이에요 이 480이 또 암네발 <웃음> 극성 암드 팬들이 의해서 AMD에서는 그렇게 광고 안 했는데 좀 과장 광고가 되어버렸죠 AMD는 사실 거짓말은 거의 안 했어요 광고에 거의 사실말로 얘기했는데 자기 쪽에 유리하게 근데 암네발을 너무 펼치는 바람에 이뭐 RX 480이 엄청난 제품 가성비가 쩌는 제품은 나올 것 같은 광고를 해대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루머를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 어쨌든 이 480은 사실상, 경쟁사의 메인스트림 수준으로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니까, 러 하이엔드나, 그, 매니에 있는, 뭐라가지고, 그거 보고. 아니, 최고급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택도 없는 성능을 가졌었고, 요것도 사실 채굴로 다 끌려갔어요. 이 16년도가 채굴이 또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15년도는 채굴을 좀 구렸었는데, 예, 오 채굴로 대부분 다 끌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손으로 만져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아, 나는 만져반대 하신 분들은 보통 중고 채굴하다가 망해서 풀린 거 만져보셨거나 채굴 끝물에 아레4 8 0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셨겠죠 채굴 한참 할 때는 이 480이 하나에 50만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성능적으로는 1060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뭐할 말이 없습니다 1060 출시가 얼마예요 24만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랑 성능이 비슷했어요 그나마 지금이야 드라이버 버프 받아서 1060 3기가보다 좋고 1060 6기가랑 비벼도 해볼만한 알렉스 4 8 0도있지만 그거는 거의 나오고 2년 지난 시점의 얘기라서 인기래 팔리진 않았던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480 470은 다채굴로 끌려갔다. 지금 중고로 나오는 480 470의 90%는 채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부터 500 시리즈. 500 시리즈도 생존 신고라고 해야 될까? 이 480에서 아키텍처 변화가 거의 없이 공정 변화에 힘입어서 클럭을 조금 더 땡겨서 내놓은 게500 시리즈입니다. 보시다시피 14나노에서 12나노로 바뀌거나 아니면 똑같은 14나노인데 클럭을 조금 더 땡겨서 내놨거나 그 정도 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성능 차이는 10%가 넘지 않습니다. 똑같은 라인업끼리 비교했을 때. 어쨌든 이500 시리즈는 570이 꽤나 잘 팔렸어요. 570이 왜잘 팔렸냐면 은 채굴 때문에 또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RX 570이 쿠성비가 지렸거든요 처음 나올 때는 뭐 30만원 돈 했으니까 잘안 팔렸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이 내리고 내려서 20만원 초중반까지 내려갔었어요 30만원대에서 20만원 초중반까지 내려가니까 거의 10만원이 빠진거죠 그런데 나 쿠폰 이벤트에서 쿠폰 팔고 나면은 사실상 10만원 후반대에 사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꾸준히 2년 사이에 가격을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이거 사신 분은 좀 있을 거예요 이거 사신 거분 중에서 중고를 사셨다 그러면 한 80%는 채굴 제품을 사실 거고 20%는 그래도 일반 유저 제품을 샀을 겁니다 400시즌은 거의 다채굴 해보면 되는데 500시즌은 그래도 일반 유저들이 조금 사긴 했지 580하고 570은 말, 말 그대로 생존 신고형이었어요 590은 좀 많이 늦게 나왔습니다 580, 570 나오고 한참 뒤에 거의 7개월 지난 시점 그때쯤에 나왔 7개월, 1년 지난 시점 1년 지난 시점쯤에 나왔습니다 야, 1년도 더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에 좀 있을만한 제품입니다 베가 시리즈 베가 시리즈도 많이 생산하지 않았어요 베가 64, 베가 56 판매한지 반년 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거의 생산 중단에 다다랐던 제품이죠 이거는, 음, 국내 수입된 물량도 별로 없고, 초기에 사신 분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육사를. 근데, 내가 다 합쳐봤자,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못 팔았어요. 왜? 마찬가지로 이거 나오던 시점에 경쟁사는 못뭐 팔고 있었어요. 경쟁사는 뭐, 900 시리즈나 1000 시리즈 사이 아닙니까, 여기? 이게 파이, 판매되는 시점에는. 그러니까 19년도까지 제품이 없었으니까. 천CG하고 비교하면 많이 밀리고. 그래서, 가격도 별로 안 쌌거든요. 음, 이런 제품 있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배가, 배가를 아직도 중고로 뭐 찾는 분들 가끔 있긴 하지만, 인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라데온7요. 라데온7, 각진 외형에 처음에 나올 때 확실하게 좀 괜찮은 성능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1000시리즈하고 어, 부비볼만하다 싶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어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나왔는데 뭐어째 2000시리즈가 있는데 <웃음> 얘 성능 딱 따지면 은뭐2070 노멀하고 놀 정도니까 사실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은 아니었죠 전세대 1080ti를 못이겨요 그래서 사신 분들은좀 있었습니다 레퍼런스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사시는 분도 좀 있었는데, 그좀 있었다는 게, 뭐, 베가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기준이고, 실제로 전체 판매량 따지 보면은, 1080ti 팔년는 판매량의 100분의 1은 되려나? 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이 소량만 판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드디어 5000 시리즈. 요새도 여러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드라이버 안정화 됐나요? 블랙 스크린은 많이 줄었는데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안나온것 똑같고 몇몇 오류가 여전히 발, 그,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드라이브 안정 안됐어요 사실 <웃음> 아직 안정 안됐고 가성비 좋은것 같은데 큰일났습니다. 안좋아요. 또 채굴에 끌려갔어요. 오션시즈가 또 채굴에 끌려가지고 가 가격이 올랐어요. 내려도 부족할 판국에 이거 오르는 바람에 5700XT 살바에 그냥 2070 사고 말고 5700 노멀 살바에 그냥 2060 슈퍼 사고 맙니다. 진짜 그럴 정도로 가격이 좁혀졌거든요 5600 X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그 구버전 바이오스하고 막 섞여 나오잖아요 아직도 구버전 바이오스 제품 팔던데 그래서 이건 또 사락하기 좀 애매하고 5500은 애초에 1650 슈퍼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AMD가 따지고 보면 은7000 음 시리즈 이후부터 확실하게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단 한번도 7000시리즈 이후로 경쟁사 대비 앞섰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라인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5000시리즈 내놓자마자 경쟁사가 바로 슈퍼시리즈 내놓으면서 배떡이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경쟁사가 어떤 지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가격을 20% 가까이 뻥튀기 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GTS 600시리즈만 해도 최상위 제품이 100만원에 넘지 않았어요 실제로 구매할 때680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 한다고 그러죠? 지금 2000시리즈 출시가 제일 위에 아 2000시리즈 말고 3000시리즈 출시가 제일 위에 거3090뭐 200만원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그 전에 2080ti도 180만원, 170만원 했었죠 그 전에 1000시리즈도 1000시리즈도 뭐 140, 100요 사이에 있었잖아요 뭐 제품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간에 분명히 경제사가 똥을 싸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힘을 못, 아니, AMD가 힘을 못 내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독점을 무기삼아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CPU가 어느 정도 따라왔으니까 어, 그렇다고 이제 CPU를 더 이상 올리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지금 힘을 어느 정도 그래픽카드 쪽에도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래프였어요 네, 그렇게 씹었어도 꾸준히 성능은 발전해왔습니다. 어, 최근 5700같은 경우에 40만원 중반에 팔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하고 뭐 당장에 한 5년 전 제품하고만 비교해도 성능이 50% 차이는 나고 그리고 널리 팔렸던 570 470하고만 비교해보면 은이5 0 0 0 500시리즈하고 400시리즈 이 5700이 2배정도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전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쟁사가 힘을 숨기고 있는 한 압도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오지 않, 않는 이상 꾸준히 AMD는 결국 힘을 못쓸 거예요 얘는 최대 힘을 다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이 경쟁사는 여유를 부리고 있죠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 3090이 풀칩이 않을 것 같은데 100% 또 납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3090 Ti, 3090 쇼퍼 이런 거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안타까운 현실에 허드슨이 <웃음> 좀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AMD 그래픽 카드의 변천사였고요, 역사였습니다. 어, 초기 4000 시리즈 그리고 6000대 잠시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2등을 해왔던 거죠. 음. 좀더 힘을 내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제가 이게 제 기억을 그 기준화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에 혹시 조금 오류가 있거나 어 틀린 내용이 있다면 밑에 마음껏 리플 달아주세요 그어 분들 추천 눌러서 위로 올려드릴게요 어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